가까운 거리에서 하다보니까 기본품 을 많이 쓰게 되죠. 네. 네. 근데 예법은 그런 룰이 없잖아요. 손을 쓰다보니까 이렇게 가까이 서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다 안면이 비어있기 때문에 좀더 넓은 거리를 유지할 수 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 거리를 좁히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일반품으로는 이렇게 좌우를 교차하거나 네. 근데 이렇게 교차하게 되면 자꾸 불안정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죠그 어떤 품밭기를 많이 쓰게 되겠어요? 보통, 째발기로 한 번에 확 들어가는 품발기를 많이 쓸수 밖에 없겠죠. 상대방이 크게 뛰듯이 도니까 옆으로 쫓아가는 품발기를 쓸수 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근접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이제 아랫발길질을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헛발기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먹이를 내주고 공격을 유도하고 그거를 받아차는 스텝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회피. 상대방이 발을 찼을 때 옆으로 빠지면서 스텝스 방향을 바꿔 주는 스텝. 이게 이제 옆그품 빼며 발기에서 쓰는 거예요. 상대방이 갑자기 공격이 들어왔을 때스 방향을 돌리면서 쓸수 있는 스텝. 이품 빼며 발요다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그 갈지 자발기는 단순히 이렇게 앞으로만 가는 째발기보다 옆으로 빠지면서 갈때내 체중을 좀더 원활하게 쓸수 있다는 거죠. 땀죽을 쳐도 직선으로 들어가면 힘의 방향이 앞으로 갔다 옆으로 꺾여야 되지만, 갈지자 밟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사선으로 들어가면서 그 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때릴 수 있겠죠. 타격도 마찬가지예요. 타격도 그뭐 고막치기, 안가치기 마찬가지로 정면으로 들어가서 때리면 타점이 어긋나지만, 살짝 사선으로 들어가면 나도 안전해주고 좀더 무게중심을 이렇게 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갈지자 밟기를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법테크에서 가장 필요한 스텝을 다섯 개를 뽑은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올려재기, 박올려재기, 무릎올려재기는 기본적으로 양생학으로 봤을때도 이 올려재기는 굉장히 건강에 좋은 운동이고 또 하나는 모든 발길질의 기초예요 올려재기 수련을 계속 하다보면 발이 가벼워지는 걸느끼실수 있단 말이에요 익숙해지니까 네. 발을 뒤로 올리고 뻗는 거에 익숙해져야 당연히 발뒤질이 좋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기본 마당에서 택견의 기본적인 리듬과 스텝을 몸에 익히고 그리고 나서 기술 수련을 들어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요거를 수련하겠다는 거. 그리고 순서는 뭐 안해 오셔도 돼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질 거예요. 다시 겠죠한 발기부터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밟아준다. 일곱 여덟 아홉 넷, 여섯, 에이크, 아, 둘, 셋, 넷, 다섯, 넷,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皆さん映画 치기 뒷손 막함.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그 장대 거리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대주는 거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장대 거리를 차고 다시 오는 거요 자, 움직이다가 들면 하나, 둘. 이발 들면 귓발로. 그죠? 하나, 둘. 이손 되면 스텝을 바꿔서 차거나 혹은 하나, 둘. 이쪽 되면 아까 우리 가지 잡았죠 네. 뒷발 옆으로 빠지면서 차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네. <웃음> 면치기, 낙함, 네. 상대거리 아시겠죠? 네. 자두 명씩 마주보고 준비 네. 거리를 잡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네. 거리가 중요해요 거리가 네. 자 준비 시작 그러면 쫓아가서 하이, 네. 알겠죠? 네. 다시! 면치이낙하 중단! 잡으면 바꾸는겁니다알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상중하를 다바꾸면서면치이낙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 패드를 잡은 사람이 리를 잘해줘야겠죠? 다양하게 수련낼수 있도록 자, 준비! 네. 네. 이렇게 치면 여기 아. 자, 주연씨 마저 보고 경기 가겠습니다 그렇지. 이 똥은 이 또. <웃음> 어이, 좋아. 어이, 좋아. 바로 손 연결. 손 연결 그렇지. 괜찮아. 어, 어. 재밌다, 이 I'm gonna kill you! 이큐 이큐 이큐 o u 네. 네. 알겠죠? 자, 하겠습니다. 시작! 무릎이 들리면 안 되지? 아, <놀리도> 네. 네. 자, 너무 과도하지 네. 않게, 네. 가볍게 <놀리도> 다으면서 병발하자면서 서로 또열 번씩 네. 해볼게요여기여러분 아, 어, 여기 운동하는데 감정을 쓰지, 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가볍게, 가볍게. 준비 10번씩 시작 어디가 덤 감사합니다 자. 어 가볍게 호흡이 처음이니까 아, 반동 반동했어 아. 둘둘 네. <웃음> 그걸..